저저연다님저희좀 저희, 저희 위험한 거 같아요. 후! 잠깐만. 안 돼. 안 돼. 나 죽어. 우리 죽어. 야! <웃음> 저기요. 저기요. <웃음> 저기요. 예, <웃음> yeah, 테스트 서버. 뭐야 이거 왜 이래? 매일 l e f 선택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 싫어? <웃음> 저만 이런가요? 아다 커스텀 매치 따로 다 쇼 블랙나이트 벌브입니다 아 아이템 착용하는 방식도 바뀌었네요 아돈 내야되네 이거 바꿀때마다 리더보드도 이런식으로 바뀌고 오. 리더보드 이뻐 리더보드 이뻐 리더보드 이뻐, 리더보드 이뻐. 여, 내 기준에서 연단님 멋있게 뒷짐 지고있어 아유 마유 군인마에이 죽.. 에다 들어왔어요 스쿼드 선택하고 레디 저는 레디했습니다 어, 오, 오, 오, 오른쪽 오, 아 사막이다 오, 사막이다 우후어나 왜이래 <웃음> <웃음> <웃음> 어, 나왜 이래. 어. 오, 이야 깔끔해 아 뭔가 확실히 달라 깔끔해 아 최적화 좋아! 와 67프레임 나와! 와 좋아 좋아 사망 개좋아 사망 개좋아! 와 끊김없이 프레임도 높고 오우야 오우어 오우야 아 하늘을 날아? 아 파쿠르! 아하타 다헤잇! 고에헤이 지금 나, 나만 비행기 소리 안 들리나 지금? 나도 안들리에포즈에포즈에포즈 에포즈, 거고고 에포즈안 내려져! 내려져! 아 됐어 됐어 에포즈거에포즈거 가자 크아하다무아해 크아. 경치 찌개네 야와 70프레임 나와 70프레임 떨어지는데 프레임 나와. 와, 와 미쳤다리 미쳤다 야, 프레임 봐라. 프레임 봐. 62화로 안 내려간다. 이거 미쳤다. 리 어, 나차동차 아, 고티 더 가져가라. 아, 이미 고티 하나 받았으면 끝났어. 끝났어. 고티 하나 이미 받았어. 어, 나차저차 차 먹음.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어, 아, 컴온 컴온 컴온 이거 픽업차례 그거 4명 탈수있는거 컴온 컴온 간다 간다 에, 일로 나와 보세 키블루님 컴온 컴온 어후 디스 이스.. 어뒤에탈 수있어 어 뒤에 탈수있어 오호 뒤에, 뒤에 타봐 뒤에 타봐오호우우오오 Come on, come on, come on!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이, 야, 우천스, 빨리, 빨리, 빨리! 아이, 기모찌! Oka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y h o o 자, 한명 태우고 떠납시다. 어우 야, 차량 사운드 말아, 어 뭐야, 어 뭐야? 아, 괜찮, 괜찮, 죽어도 다시 하면 돼. <목소리> 아, 사람이 있어? 어어어 어어 오, 새총이다 어, 배 어, 어! 와! 어, 와!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와. 누가 나 따라. 누가 나 따라. 누가 나 따라와. 살려줘. 어, 어어 어! 나 누가 나 따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누가 나 따라와? 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내뒤에 사람! 내 뒤의 사람! 내 뒤의 사람! 으아악! 어? 어? 어? 내뒤에 사람! 내뒤에 사람! 하하하하하내뒤에 <웃음> 사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세놈이 날 쫓아왔어! 총도 없는데 나쁜새끼들 와우! 99명! 꽉꽉 찬 비행기! 달려갑니다! 야 이거 나가면 미친거지 아까 아까 엘포즈어 갔으니까 이제 어디 가볼까요? 로, 로스 저기? 제일 커보이는데 저기? 로스 맨 아래 여기 여기 로스 저기 아이 커보인다 블러드 트레일 무조건 가자 아근 여기 한번 가보실? 여기 여기? 섬, 섬 재밌을 것 같아 섬, 섬 가봅시다 섬 아이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가?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이, 이, 아, 임머시기. 이모탭. 이모탭, 이모탭. 아, 이모탭. <웃음> 룰루르르르. 캬, 맵이 이뻐, 아주. 이뻐, 이뻐. 아이, 쓰담쓰담. 칭찬해. <웃음> 이빨에 그거 낀 거, 모래, 임모래. 이거 카하 음어떻 <웃음> <어딜> 감히! 미? <웃음> <웃음> 아니 지금 거의 <웃음> 지금 비료를 할 대상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웃음> 비빌 게못 됩니다. 여기도 좀 많이 내리네. 어나 <웃음> 도파쳐. <웃음> <웃음> 어 어, 오. 어. 아! <웃음> 어, 나 83층. 83층. 80 건물 3층. 야너오데 네, 어, 거기 아. 오픈데 그 파란색 그 광고 전단지 붙어있는데 기 소드오프스 와보게 어! 잠시만요. 아, 나 윈체스터 있어! 나 쏴볼게 어어 어, 미친... <웃음> 기모티 아, 미친... 어디 있어어디있어 이거 SR인가? 뭐야 이거? SR로 분류하는게 편해요 아, SR, SR. SR. 어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제 앞에 제 앞에 제 앞에 저중에 아무것도 못 따라 로 일로 일아 그래요? 아, 아무것도 못답 아무것도 못답 야 윈체스터 여기있어 제 앞에 제 앞에 제 앞에 윈체스터로 잡아보자 어이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팀왜 이렇게 튀어 에이이이이거이이이 아, 윈체스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오우호아왜왜날싸요 네, 오. 아, 잠깐만, 딴데 쏘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다 차디야, 차디. 차디, 차디. 뒤에. 차디에도 하나 있어요. 그, 지금, 그. 차디에도 하나! 아, 네, 네. 뒤에도 하나. 3층, 3층, 3층, 3층. 45, 아니, 그 0.45 구경. 아, 근데 이거 똑배! 아, 그... 반동이 없어! 아, 물총이야! 근데 총돌이 미쳐. 그, 아바에 나오는 그, 그 소리야. 조중기가... 아이고, 까비 까비 까비... 맞췄는데... 아이고...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근데 더 있어. 오케이... 어... 소도 부숴보고 싶었어... 어... 제디야, 제디야, 제디 어... 제디야... 시장 쪽, 시장 쪽... 나이스~!! 여기 개 많네. 후! 오케이. 어어 뭐야, 뭐야. 뒤에, 뒤에, 또왔다 아, 뒤에, 건물이층건물이층건물 2층 건물, 2층 건물. 아, 지금, 맞다 지금, 다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안돼 지 앞에 김블금 지금, 지 다이스 다이스 다이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좀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아까 아 아까. 아, 뒤에 뒤에 뒤에 2층 건물. 뒤에 2층 건물. 오케이 오케이. 일산안 일산 맞아. 요일산안 맞아. 살려 줘. 아 아, 그러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예 모르겠어. 어, 너무 많아. 온다 온다. 몰려온다. 쓰다 버리라고 만든 총. 저거 제주도 제주도 저기 제주도 어 제주도 있긴 한데 여기 독도 독도랑 울릉도 있네 독도, 아, 독도, 울릉도. <웃음> 독도 울릉도 어 독도 울릉도 야, <웃음> 야 역시 역시 한국 게임이다 아 여기 부산 그 저기 부산항 있네 저기 아니 아니 저기 여기 초록핑 초록핑 부산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 안 보임? 저기 뭐였지 초록핑 부산 딱 부산항이잖아 저기 여기 대구 여기 대구 같은데? <웃음> 대구 아 여기 경상도였음? <웃음> 아예 경상도구나 경상도구나. 여기. 어. 우와. 아니, 아니 오토바이 어디서요? 근데 처음 이거 UI들이 다 바뀌었네. 어 어. 어야이 야, 어이. 어이 개 멋있다. 아 끼워지 아아 취한다. 아유 아이핑. 우리의 오토바이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간다 간다 ran, 간다. 아, 어이? إن? 신규 차량이잖아. 아이고. 통통이 통통이 탄다. 아, 가려진 것도 있네. 5가지. 230. 230? 아주 소리 들린다. 저저 저 한국인이야. 잡아 저거. 안녕. 아 여보, <웃음> yep. 가보가 친구들 여가 여보, 바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있 가자 가자 여자여자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오보여 킬! 야 <웃음> 야야야 잘가라 잘가 어허어 개무어 와 방금 진짜 영화 영화 한편 찍었죠? <웃음> 블루님 제가가요 <잘> 제가가요옷 오토바이가가요 아이고 근데 안돼 이거 생각해보니까 되게 그 자연점프대가 많아졌다 오토바이 <웃음> 아 사람있다고? 안돼 안돼 안돼 그 놈이나 있었구만 소리는 똑같아요 디자인만 약간 달라진 그니까 고트 간다 이끌이끌 독도 갑시다 독도 독도 울릉도 어 여기가 울릉도고 근데, 울릉도고 근데 위치상으로는 <웃음> 아니 근 위치상이 좀 위치로 가야지, 위치로. 아이 위치로 합시다 아 여기가 일본? 일본님 여기? 읍읍 서유? 그럴 리가? 안 보이는데? <웃음> 바닥이 안 보여. 어 그거 바닥 안 보여? 빨리 올라와요. 그거 죽어요. 저 죽을 뻔했어. 올라가 빨리. 그거 죽어. <웃음> 저 죽을 뻔했어요. 둑아 두 제기 죽는다. 그거 치, <웃음> 그 시베공포증 생김. 호기심 생겨서 내려갔다가 죽었어. 야 우리 야쟤총 쏜다 저거 저에 맞는다 아다 저기야 <웃음> 총 쏜다 어 뭐야 어잉 응? 어나 잠깐 어잉 저저저 버그 걸렸어 바닥으로 꺼졌어 어, 저, 어? 바닥으로 꺼졌어 저 여기 있어요 일로 와서 봐보세요 <웃음> 앞쪽으로 와서 봐보세요. 에아 나올 수 있나? 어나와진다 오. 어 잠깐만 여기 여기 그냥 버그 스테이지인데? 일로 와봐요. 슈슈와 <웃음> 버그 찾았다. 버그 신고 버그 신고. 아 뚫리네. 버그 신고 버그 신고. 어? 에? 엘 엘? 자위에 싸보자. 어 막힌다. 아닌데? 아 뚫린다 바닥이. 바닥은 뚫린 상태. 야 으쌰 으쌰. 어어 안돼! 차뒤집어지� 안돼! 저어! t a 안돼..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안돼! 따! 살 t a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이쪽으로 가져맙시다.. 길로 갑시다.. 제발 저희 저희 y 다님 저희 좀 위험한거 같아요 후 잠깐만 안돼! 안돼! 나 죽어! 우리 죽어! 야 저기요! 저기요! <웃음> 저기요! 어어어어 저주 받은 차량이야 저거! 저주 받았어! <웃음> 저거 저주 받았어! 첫 차량은 저주 받았어! 악마의 차야, 저거. 악마의 차량이라고.